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한 만년필은, 여기 누들러의 25주년, 25주년 애니버서리 에디션인, 누들러 레드 만년필인데요. 어, 저도 몰랐는데 이게 애니버서리 만년필이더군요. 네, 25주년 기념 만년필이에요. 네, 일단,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게부터 재야 되는데, 아, 무게는, 현재, 잉크를 깍채은 상태에서 몇 그램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죠. 잉크를 깍 채운 상태에서 16g 정도 나옵니다. 네, 매우 표준적인 무게죠. 매우 표준적인 무게로서. 현재에서는 누들러 만년필한 자루만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일단 장전부터 쭉을 퍼보도록 할게요. 뭐, 아, 그 전에 길이에 대해서 살짝 설명해서 제한뼘 손길이. 좀 짧은, 짧은 상태예요제 손이 좀 작은데, 딱 손에, 한 손에 딱 들어갈 정도로 작은 상태예요 네, 그럼 장점도 한번 쓰고 갈게요. 일단, 분해가 매우 쉬워요. 일단, <웃음> 일단 제가 무서워서 여기를 돌리진 못하겠는데, 잉크를 꽉 채운 상태여서 돌리진 못하는데 여기가 분해가 됩니다. 이쪽에 분해가 돼서, 이쪽도 분해가 되고, 이쪽 뒷부분, 뒤, 뒤쪽 부분도 분해가 되고, 그리고 앞에, 이쪽에 닙 부분과 피드 부분이 아예 분리가 다 돼요 그래서 식기가 굉장히 간편해요 그리고 개조에도 대단히 간대? 간대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간대하다고? 간대하다고 볼수 있어요 이거 세척에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아 그리고 말씀이 많으셨던 그 냄새에 관해서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냄새가 아직도 나요 제가 한번 세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납니다 네 냄새는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에보나이트라 불리는 한가 고무를 섞어서 만든 어 재질을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매우 냄새가 좀 심한 편이에요. 그점 유의해주시고요. 사실때.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역시나 촉이 있겠죠. 촉이 만년필치고는 굉장히 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얇게 썼다, 두껍게 썼다가 가능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에 지금 피드를 조금 더 안으로 넣어서 더 지금 그런식으로 나오게 만들어놨거든요 네 촉에는 상당히 그냥 촉은 상당히 그냥 심플한 편이에요 잠시만요 촉은 상당히 심플하게 누들러 하나만 박혀있는 상태고요 굉장히 심플한 형태입니다 자 그럼 단점 한번 쓱 보도록 할게요 단점으로는 너무 쉽게 분해가 됩니다 <웃음> 네 이쪽을 이쪽에 이제 잉크를 채우려고 제가 분해를 하다가 그냥 한번, 한번 쓱 분해를 하다가 요거까지 같이 분해가 되어버려서 잉크가 한번 터진 적이 있어요 네 정말로 요 이게 렇 한번 터진 적이 있을 정도로 매우 쉽게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냄새가 심해요 냄새가 제가 필통을 천재질로 된 필통을 쓰는데 그천재질에 있는 필통에 냄새가 빼일 정도로 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뭐 초기 쉽게 상한다? 장점이죠 단점이죠 초기 쉽게 상 초기 너무 연해요 초기 연하다 못해 거의 그냥 무른 수준이 그냥 이렇게 톡 찍었을 때 전에 한번 이걸 제가 한번 자가수리를 한번 한, 거, 한 거거든요. 한거 그러니까 전에 모르게 이렇게 톡 찍었을 때 여기 구부러졌어요. 아예 90도로. 그래서 제가 자가수리를 한번 했습니다. 에이, 그 정도로 연하고요. 네뭐 그것 때문에 평점이 낮은 건지 아니면 아마존 내에서는 평점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사실 때유의할점은딱두 가지예요. 일단 초기 굉장히 연하다 그리고 냄새가 좀 심하다. 그 외에는 딱히 장단점이라고 할게 없어요. 장단, 장점이라고 단장 한다면 초기 굉장히 연해서 이렇게 두껍고 얇고 두껍고 얇고를 디펜처럼쓸수 그러니까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고요. 그리고 개조에 강, 굉장히 간대해요 개조 방법은 뭐 유튜브에 이래저래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조에는 아직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못하고 있어요.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납니다. 네 그럼 이만... 파마니의 파비앙이었구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 바랄게요.